이대성 선수가 이제 했던 플레이를 우리가 훈련을 만들어서 할 거야 내가 픽을 걸어줄 거야 이거는 원드을 치면서 스피드 스탑 리프트야 살짝 딜레이 걸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원딜을 치고 백패스 할 거야. 스피드 스탑 리프트하고 드랍 만들고, 땅. 비하인드 백패스. 그 박자를 좀 엇박자로 가져가는 거야. 그, 영어로. 잘못 알아들으면 설명 좀 해줘. 레프, 라이트 푸트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봐야 돼. 왼발 잽. 왼발 땅. 땅. 점프. 드랍. 이렇게 돼야 돼요잽땅 <목소리> 점프 하고 그 다음에 고 그렇지 이렇게 돼 그렇지 굿굿다 알겠지? Yeah. 여기 하나만 더할 거야 골을 잡아서 슛이 아니고 스플릿 캐치에서 첫 번째 드리블에 이발 심고 뒷발이 공격하는 쪽으로 돌아오면서 스루할거예요골 주잖아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드랍 만들거야 하고 리셋 스치땅 그. 심고 돌아와야 돼 그렇지 돌아가면서 몸을 띄워서 왼발 오른발 하고 리스굿굿 네. 굿. 그래서 띄워야 돼 하나 이걸로 점프 점프 원투 점프 원투 그렇지 굿굿굿 원투 띄워서 그렇지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i e o 굿 밀어! 그렇지 굿 오케이 굿 멈추면서 뛰어 점프 원 투! 그렇지 그거예요 굿 기가 막히다 굿 기가 막히다 슛 빼고 슛 빼고